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이 버핏의, 어, 이 보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버핏이 1분기에 104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석유 메이저인 세브론 등의 주식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보유연금을 173조로 늘렸다는 이 소식이 있었고, 어, 그리고 이 버, 버핏이, 어, 투자하고 있었던 어,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험사, 이 보험 쪽 영업이익이, 어, 지금 다섯 배 넘게 폭증을 했고, 어, 보험 투자 수익이 19억 달러, 11억에서 19억 달러로 68%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이코가 턴 어라운드에 이제 성공을 했고, 또이 반면에, 요 노던 산타페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요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은 어, 우리 이 보험관련주 국내 보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험관련주는 총 14개 종목이 있지만 어, 대표종목 대장주 2개 2등주 2개 어, 낙폭과대주 하나 어,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험주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에수혜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상 추세를 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. 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금리가 또 멈추는 시점에 보험주가 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. 보험주나 금융주.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. 정부에. 그에 반해서 보험주는 약간 좀 정부에 또 혜택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가장 좋습니다. 이 보험도 손해와 생명보험이 있지만 이 대장주는 삼성화재, 현대해상, 메리츠나 인카 같은 이런 그 대표적인 또이 손해보험주들이 강하고 반면에 생명은 어, 그닥 이렇게 상승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. 어, 그리고 이, 이 손해보험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 그 동안 그 실손보험 관련된 그 어, 또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수혜주로 또 부각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종목 대장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어, 국내 1위 예, 손해보험주죠 그래서 1위는 항상 뭐옳타고 어, 봐야죠 요 10조에 있는 삼성화재가 가장 그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펀은 이제 9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당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배당을 주고 있는 6%대에 22년도 기준으로 6%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두 번째 이, 이 대장주고 어, 얘도 이제 퍼는 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 3조. 어, 배당도 이제 어느 정도 주죠. 이 5% 주는 종목은 이렇게 코리안니뭐 DB 뭐 이런 종목이 이제 5% 정도의 고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. 어, 그리고 메리츠가 요놈이 예, 이제 그 어, 증권사 보험 메리츠 화재를 통합을 했죠. 그래서 현재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를 통해서 보험주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주 환원에 강한 종목 얘는 시가총액이 이제 불어났죠. 이제 구조대로. 그 외에 천억이 안 되는 종목 보시면, 인카, 얘가 천억 원대, 또, A 플러스에 얘가 천억 원대입니다. 상승률로는 얘가 이제 금열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어, 그리고 PBR, 밸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놈은, 하나 손해보험이 PBR 4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거의 1배 대 이하에 거래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그 어 그리고 이들 종목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. 삼성화재 어, 지금 이 전에 있던 요 고점 나인 때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험주에 또 훈풍이 불면 요 라인도 한번 좀 돌파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현대상 해 얘도 마찬가지죠. 요 고점 부근에서 좀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런 어, 기준이 또 이런 이전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때또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여기서 또이 저항선들 돌파하지 못할 때는 또 조정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중요한 위치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메리츠화제 얘는 긴 기간을 좀 조정을 했죠. 한번 고가를 한번 찍은 이후에 계속 이제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었습니다. 그리고 재 도전하는 지금 전 고점 부근에 다시 도전하는 그런 위치대에 있는. 메리츠. 잉카금융 얘는 그 보험 판매가 전문인 회사입니다. 지금 요 9,500원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지지받으면서 요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이 17,000주 정도의 이제 작은 거래량으로 큰 변동을 보이는 종목입니다. 어, 다섯 번째 종목은 동양생명입니다. 이 생명은 아까 보드 보셨듯이 손해 보험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안올르고 있죠. 이 어, 예 동양생명 같은 경우 이제 낙폭이 보험주 중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최근에 한번 거래량을 그 한번 터졌었고 그 뒤로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렇지만 지금 2 1선에서는좀 다소 어,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이 동양생명. 오늘은 이렇게 버크셔 해소웨어 버핏이 좋아하고 있는 또금이 그,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융 쪽, 그, 종목 중에 은행주, 보험주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죠, 여기. 그리고 또, 그, 애플 관련돼서 애플들도 좀 최근에 좋은 수익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국내 보험사들도 이 금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어, 이런 상승세를 좀더 이어갈지, 또, 금리가 꺾인다면 이런 종목들도 어,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,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또 좋아지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건설 바이오입니다.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보면 보시면은 거의 적자 기업이 대부분입니다. 외부 자금 수혈로 거의 뭐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신약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건설 쪽이 특히 이제 보험 이 금리 인상에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런 보험이 강하게 갈 때는 이런 또 건설이라든가 또 바이오 제약 같은 이런 종목은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보험주 흐름도 한번 잘 관찰하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